스토리 노아입니다 네 제가 새로운 캐릭터에 입덕을 했습니다 아이 입덕을 할까말까 할까말까 할까말까 할까말까 하다가 결국에 이렇게 한발 담그게 되었는데요 과연 그 아이는 뭐냐면 짜자잔! <웃음> 이 아이를 내가 너무 반해서 갖고 싶었던 아이인데 제가 싱가포르 갔을 때에도 온 싱가포르 시내를 다 뒤졌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판마트 글로벌에 연락을 해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품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기로 인해서 재출시를 했답니다. <웃음> 그래서 얼른 제가 일어나자마자 구입을 했는데요. 헤어베어 판마트에서 나온 네 랜덤박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판매튜지만 인형이에요 열쇠고리 인형이랍니다 근데 이게 사진이 아니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별로 예쁘지 않게 보이는데 진짜 예쁘거든요? 이렇게 여섯 마리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하나는 시크릿인데 시크릿이 아주 대박적이야 시크릿이 대박적이지만 제 취향은 아닙니다 제 취향은 뭘까요 여러분? 저가 어떤 애를 좋아할 것 같아요? <웃음> 저는 짠 그런 피부에요 그런피베어가 최애입니다 여러분 다른 아이들은 솔직히 잘 몰라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오. 어, 여러분 이거 향기도 난다고 하거든요? 오 벌써 향기가 나 우와 오, so cute. So cute. <웃음> 오 촉감 좋아? 촉감 괜찮아? 난 썬마이 느낌 아니야? 어? 스크릇 어, 나 떨려 나 순간 갑자기 확 떨려졌어 뭔가 옷, 옷 입은 느낌이야 하나 둘셋 <웃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웃음> 여러분, 여러분 이거 봐요. <웃음> 와 진짜 미쳤죠. 우와, 아니 딱 들어갔는데 뭔가 이렇게 옷을 얘네를 안 입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딱 잡아놓은 옷이 있는 느낌인 거예요. 설마설마인데 너무 귀여운 시크릿이 나왔어요! 여러분 저 판마트에서 시크릿 처음이에요! 오마이갓! Oh 너는 내 운명이다, 증멜루 여러분 이렇게 열쇠고리도 이렇게 달려있고요. 와 미쳤다 진짜 어떡할 거야. 시작부터 시크릿 나왔어, 어쩜 좋니? 여기 안에 보면은 이렇게 하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심지어 또 야광이래요, 여러분. 배때기가 야광이라고 합니다. 이 계속 지금 향기로움이 온 방안을 가득한 느낌이거든요. 달콤하고 귀여운 향기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미쳤어 어떡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택도 이렇게 길다랗게 택이 달려있고요 발바닥에 이렇게 하트 모양 이렇게 궁디 하트 있어요 헉, 어머 너무 큐티해라 큐티해 여기 뒤에 궁디 하트 이렇게 하트도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니? 나 저의 또 입덕을 또 축하하는 의미로다가 이렇게 또 행운이 찾아왔네요 이 카드는 짠. 반짝반짝한 이렇게 별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일러스트는 별로죠 여러분 근데 너무 귀엽다 일러스트는 이렇게 카드는 좀 별론데 이 인형이 정말 미쳤네요 여러분 어 어떡하면 좋아 감사합니다 그런피 별까지 딱 나오면 이렇게 짝꿍으로다가그텐데 말이죠? 어우 너무 초콜릿 같은 냄새가 나요 대박적이다 자, 셋! 어! 너무.. 향이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향이 너무 귀엽습니다 이렇게 생긴 노란색 고이 나왔어요 여러분 얘 이름 뭐예요? 하트베어! 하트베어! 아, 그리고 배기에 이렇게 하트가 이렇게 그려져 있구나 발바닥이 갈색으로 이렇게 돼 그래서 약간 초코 냄새가 나는구나 공뎅이에도 이렇게 하트가 있어요 네 이렇게 생긴 어 나름 귀여워 완전 빵떡은 아니에요 음. 오, 카드. 카드는 뭐 없어. 카드는 별로 안여워 솔직히. 세상에 카드가 다르구나. 또 몰랐지 않니? 어, 또 시크릿이라고 또 반짝이 있고요, 여러분. 얘는 뒤에 이렇게 일러스트가 뒤집어지게 그려져 있잖아요. 얘는 개뿔 없어. 그냥 이름만 딱 박았어. 이거 너무 너무 차별 아닙니까? 그런 피 배워 나와라. 뭔가 시원한 향이 나요, 여러분. 얘 시원한 향이 나오니까 시원한 향은 파란색, 그런 피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셋 약간 뭔가 사탕 같은 향이 나요 진짜 뭔가 근데 약간 배떼기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 여기 왜 재봉이 이렇 그려 들어간 거야 도대체 뭔가 빵떡이야? 좀 못생겼어? 그리고 여기 막대사탕이 이렇게 쉐어베어로 해서 이렇게 나눠 먹는 뭐 나눠가져라 약간 요런 느낌인가 봐요 그리고 발바닥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어, 퇴근 드럽게기네 퇴근 뭐야 도대체 이건 뭐야? <웃음> 우리 곰들이세마리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도 저의 좋은 기운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노아 스토리 노아였고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웃음> 안녕